그 됩니다. 네. 어, 계속되는 어떤 그 스가랴 말씀으로 쭉강의식으로 나가니까 그때 그때 좀 필요한 영적 포인트들을 말씀으로 잡아주고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조금은 에, 그런 것도 있죠. 그렇지만 또강의가 어, 어, 주는 또 유익한 것도 많겠죠. 아멘. 그래서 오늘은 유임을 아예 준비를 안 했어요. 그냥 좀 집중하자. 말씀이 그대로 한번 집중해보고 좀 그렇게 한번 나가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스가랴 5장한번 표시. 스가랴 5장자 스가랴서에는 환상이 몇몇 개가 있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스가랴서에는 환상이 몇 개? 여덟 개가 있어요. 다들 여덟 개. 자 여덟 개인데 벌써 다섯 개 환상했어요 어, 머릿속에 기억을 한번 쭉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오늘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두루마리 환상 에바 속 여인 환상 자, 쭉 읽으면 여섯 번째 환상이 뭐라고요? 두루마리 환상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 속 여인의 환상이다 에바 에바, 에, 에바, 이게 큰 어떤 그릇인데요. 이 에바, 네. 에바 속 여인의 환상이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자,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처음 다섯 가지 환상은 긍정적인 환상이었어요. 긍정적인 환상, 회복과 축복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에, 그래서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기도의 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그래서 그 회복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 기도의 집 제2성전을 세우는 대제사장과 총독을 또 격려하고 이런 환상이 다섯 번째 환상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세 가지 환상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어두워요 그래서 조금 무거울 수 있어요 심판을 경고하거든요. 그리고 죄를 경계하는 이런 환상이 남아있는 새 환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회복되어가고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에 다시 번영이 돌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 번영을 깰수 있는 이 회복을 무의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 요소들, 부정적인 요소들을 보여주고 어, 그것을 경계하고 경고하는 내용이 남아있는 새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남아있는 환상을 우리가 풀어가게 되면 굉장히 좀 무거울 수 있어요. 또 경고를 받을 수가 있고 어,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또이 말씀이 꼭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환상을 사람들에게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참으로 탁월한 교수법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먼저는 긍정적인 것을 말씀해요. 먼저는 긍정적인 말씀에서 우선 격려하고 우선 축복하고 약속한 다음에 그다음에 잘못한 것을 경계하도록 잘못한 것을 바로 잡도록 책망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종의 과정이고 순서이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우리가 정말 배울만하다 만약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기를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방식을 우리가 교육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먼저 자식들 막 야단치기보다 먼저 막 야단치고 훈계하기보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한 다음에 나는 참 나의 귀한 아들이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은 장점들을 니게 주셨네. 그런데 어, 이러, 이러한 것들 조금 고쳐보면 어떨까? 이제 이것이 자녀 좋은 이제 교육 훈계 방법이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뭐, 불러놓고 너, 이래갖고 너, 대학 가겠냐, 이래갖고 너, 뭐, 어, 어, 살겠냐, 막 이래서면 어, 부모 얼굴만 봐도 지긋지긋 할것 같아요. 여러분,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 있어서도 우선 그 긍정적인 상황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종류의 가르침이나 충고도 사실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충고와 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목장 모임할 때 지금은 이제 우리 목자들이 굉장히 성숙해졌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데 초창기에 내가 셀리던데 내가 목자인데 그래가지고 막 목원들을 막 공개하려고 그러고 교정하려고 그러고 조정하려고 그러고 이럴 때 아직 그 마음밭이 준비가 안됐는데 충분히 격려받고 축복받고 서로 마음을 내놓는 그런 상태가 아닌데 막 지적하고 하면 도리어 반감을 가지고 튕겨나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뭐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 가르침의 영역들 이런 것도 우리 하나님의 반꽃들을 우리가 잘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밭을 만드는 요소는 먼저 격려하고 축복하는 거죠. 만날 때마다 늘 먼저 칭찬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참 쉽지 않습니다만은 잘 안됩니다만은 그런 항상 교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동안에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환상으로 냉랭한 가슴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감싸 안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이 조심해야 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이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자, 서가리 5장 1절에서 4절을 쭉 통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서 성경 오늘 펴셔야 돼요 성경 펴셔서 다 같이 였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 0규비이여 너비가 1 0규비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낸다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무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우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먼저 이 환상의 주체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죠 날아가는 두루마리 여러분 그림을 생각해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두루마리 두루마리가 날아간다 두루마리 환상 자, 고대에 책을 만들 때두 가지 방식이 많이 쓰여있는데 하나는 대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종이를 만들어서 그 위에 숯같은 글씨로 글씨를 쏩니다 이것을 코덱스라고 말합니다 한번, 코덱스 코덱스 그러니까 대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파피루스 라고 이야기하죠 거기다가 이제 수수로 글씨를 쓰는 이게 고대 일종의 체계 한 방법이었어요 또 하나는 양가죽 위에 글을 쓰고 양가죽 끝에 나무채를 그어가지고 둘둘둘둘 말아서 보관하는 그래서 아마 오늘의 이 본문의 두루마리는 후자다 양가죽에다가 글이 써져있고 그 끝에 이 나무채를 그어가지고 말면 말라지겠죠. 표면도 표지겠죠. 이런 두루마리 환상을 스가레가 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라다니고 있는데 굉장히 큰 두루마리에요. 얼마나 크냐? 장이 길이가 몇 큐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길이가 20 큐빗이다. 자, 한 큐빗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센치로 말하면 하나 어느정도 될까요? 여러분 팔꿈에서 손톱 끝까지 하면 한 45cm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45, 1qbc 그러면 20qb 같으면 얼마나 될까요? 에? 미터로 치면 한 10m 정도 되겠죠 45 곱하기 20 하면 거의 10m 가까이 9, 9m가 되나요? 네, 그 정도 그 9m, 굉장히 큰거죠 길이가 9m, 폭이 얼마나 10 c u 10 c u 같은 폭이 얼마 u b i c 1 4.5미터 i 이10미터10 c 10 cubic, 10휘 u b i c 10 cubic, 10 c u b 가 c 10 cubic, 10 cubic, 1 몰라도 이 두루마리의 크기가 c 10 c u b i 0 c 빗 폭이 몇10 1규비신에 대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았는데 이 길이가, 이 크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성전현관 크기와 일치합니다 성전현관, 성전에 가면 베란다라고 있는데 성전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 현관이 있는데 그 크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데요 열한계상 6장 3절을 한번 떼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왕상 6장 3절.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의 성수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고 성전 앞에 주랑, 현관 베란다의 길이가 20규빗. 그 너비가 10규빗. 지금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하고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제사장들은 이 현관에서 뭘 했느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관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그 현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과 관계된 현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잠시 후에 제가 언급하겠습니다만 아하 이스가랴 두루마리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은 어쩌면 성전과 관련된 메시지구나 하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 그러면 어, 이 두루마리 책에 쓰이는 내용이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성경 말씀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생각하죠. 하나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고 하나님 말씀엔 구원의 길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을 얻는 복된 말씀이 이 하나님 성경 책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받게 되면 나도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나게 되고 생명을 얻는 귀한 축복을 얻는 채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이중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생명의 말이 사망의 말이 되고 심판의 말이 되고 저주의 말이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은 구원이 되고 죄사함이 되고 축복이 되지만 그러나 믿지 않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과 경고와 저주가 된다는 이 이중성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한쪽만 생각하면 안된다는 이것이 말씀의 이중성이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후자 심판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처음 다섯 가지 환상에서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축복의 약속을 충분히 전달했어요 그럼 이제는 이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 경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루마리가 크, 어마어마하게 큰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다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만화 영화처럼 크, 두루마리가 신밧드 모험처럼 뭐 크, 뭐죠? 어, 뭐뭐양이 양판지가 양탄지가 뭡니까? <웃음> 카페트가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그림입니다 뭘 말하냐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활동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활동성 히브리스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를 추구합니다 추구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전해질 때 이 말씀을 내가 받을 때와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심령이 꿈틀거리고 내 안에 이 죄들이 막 각성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내 안에 주신 생명들이 더욱더 꿈틀꿈틀 빛을 바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운동성인 거죠 여러분 이번 주일날도 이 말씀이 선포될 때이 말씀이 두루마루 환상처럼 막 살아서 날라서 내 심령을 감사안고 때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하고 경고가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 은혜가 매주마다 매일마다 있게 되기를 추합니다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그러므로 여러분 그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와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내가 읽을 때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막 역사하는 거야 이것이 그냥 잠시 잠깐 지나가는 형광력 같은 말씀이 아니라 이게 지난주 주었네 지지난주 주었네 한달 전에 주신 말씀인데 아직도 내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어 알렐루야 저는 막 지난주에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수로바벨 앞에서 병지가 되리라 병지가 되리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지금도 막 꿈틀거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의 활동성인 거죠 하나님 말씀의 활동성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자에게는 구원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와. 근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후자니까 심판의 기능들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이 두루마리 책의 크기가 성소 현관의 크기와 똑같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메시지가 뭘까? 이 두루마리가 성전의 현관, 성전의 현관은 하나님 말씀과 관계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가장 보편적인 견해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한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 집부터 심판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원리입니다 순서입니다 그분의 집이 깨끗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근거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분의 집이, 또한 그분의 백성이, 자기 백성이 먼저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먼저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악을 제거하고 지적하고 먼저 정지를 하십니다. 그래야 온 세상을 심판할 근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 원리는 성경에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원리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띄워드릴게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띄워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자이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세요 그런데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먼저예요 저기 먼저, 먼저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고 구원받고성기는 자기 백성들부터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성결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분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이스가리서 전체 핵심 메시지가 뭔가 하면 회복과 성결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향인 시온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갈망했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것 이것은 궁극적으로 거룩함 에루의 회복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성전재근과 예루살렘 도성의 회복을 그토록 갈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집이 회복되고 그런 갈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범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죠 은혜 받기를 그렇게 갈망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의 모습 정말 거룩하기를 갈망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습관적인 죄에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나의 어떤 상태 그것을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귀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악 가운데 두드러진 범죄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대표적인 두 가지 죄를 지적해요. 삼들과 사들을 보십시다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낸다니 도둑의 집에 도 들어가며 내 이름으로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범으러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우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 첫 번째 도둑질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또 하나는 뭐냐? 7절에 나오죠.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것이두 헛된 맹세 따라 도덕질 헛된 맹세 이두 가지 대표적인 죄악을 지적을 합니다. 그 두루마리에 그 대표적인 죄악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말씀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도덕질과 이 헛된 맹세는 이거는 부약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있을 수 있는 범죄인 거죠. 하나님 마음을 굉장히 아마 슬프게 했던 것 봅니다. 그 대표적인 두 가지 범죄에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작을, 그, 그 형편을 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이제 얘기겠죠. 멀리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왔으니까 당장의 저들의 당면한 과제는 생명 이었을 생존 먹고 살아야 된다. 어그먼 뭐, 이국 땅에서 뭐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오 보니까 뭐 마땅히 생존거리가 없는 거라. 저들은 고향의 부푼 꿈으로 돌아왔지만 막상 와서 보니까 형편이 말이 아니야. 예루살렘 성도 무너져 있고 뭐 거룩한 성전 제사 예배 해보 이것은 그냥 갈망이었지.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생존 자체가. 우선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 이 절박한 심정에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도덕질이 아니었나. 성리학자들은 지적합니다. 생존해야 한다는 마음에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도덕질을 해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건만 훔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남의 돈을 꾸고도 갚지 않는 행동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이게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원으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부푼 감격과 기대 속에서 아마 멋진 신앙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웃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고향에 돌아가면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주님 위에서 살겠습니다. 주님 위에 헌신하겠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여 하 주의 일에 제가 전력투구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고백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막상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없지 물질도 없지 생존 자체도 힘들지 그러니까 이보로는 성전 회복에 헌신하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러지 하지 못하는 거예요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를 향해서 입으로는 떠벌려 놓고도 실상은 실천하지 못하는 종류의 맹세 그것이 헛된 맹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적질은 사랑과의 관계에서 범했던 당시의 대표적인 범죄였다면 헛된 맹세는 거짓 맹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했던 죄악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혼신하겠습니다 이래놓고는 혼신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뭐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 그것이 오늘 이 지적하는 두 가지 범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도적질과 헛된 맹세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죄가 너희들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그 죄를 깨닫게 만드시고 그 죄에 대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결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죄 때문에 바벨론까지 끌려가 포로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그곳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사회를 재건하기 원하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품고 있었던 저들의 실상, 그죄 문제를 경계하는, 경계하는, 경고하는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 날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복만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어떤 유익만 추구하지 말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내가 또 정직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한 모습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뜨림을 받고 고침을 받고 회개함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의 이중성이 역사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복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속 여인의 환상 5절부터 11절 자 우리 또 5절부터 11절 통으로 하면 읽은데 이제는 여성들이 5절 남성들이 6절 예, 그렇게 해서 마지막 전 같이 읽도록 하습니다 여성들이요 시작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중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오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일곱 번째 환상 이건 역시 심판과 관련된 환상입니다 자, 에바는 곡식을 담거나 곡식의 양을 달아보는 그릇입니다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돼 같은 게 돼, 그죠? 어, 근데 이 에바는 비교적 큰 용량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에바는 한 22리터 정도 들어가는 이 에바가 있다고 래요 그릇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곡식을 달아보고 담는 그릇이다 그런데 이 환상에 그 에바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어? 자 보세요 7절 보세요 시작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한 여인이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 둥근 납한 조각이 뭐 하더라? 들리더라 그래 들리더라 자, 어떤 관객입니까?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는데 그때 둥근 납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 바구니는 뚜껑이 나비로, 나비로 돼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뚜껑이 들려서 보니까 그 속에 한 여자가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에바 속에 뚜껑이 닫힌 뚜껑이 딱 열렸는데 여인이 그 속에 들어 있더라. 그래서 궁금했죠. 우와, 이 여인이 누군가? 자, 8절을 읽어 보자. 시작. 그가 이르되 이는 아기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자, 8절에 도대체 이 여인은 뭘 상징하느냐? 에바 속에 앉아 있는 이 여인은 뭘 상징하느냐? 바로 성경은 성경이 대답합니다 이는 뭐라? 악이다 그러면 에바 속이 여인은 악 혹은 죄를 상징합니다 좀 여성들은 좀 기분 나쁘겠죠? 쟤는 남자들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웃음> 이 하필 여성을 악으로 상징했느냐 유감을 가릴 수 있습니다만 은이 성경에서 관용적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표현이 여자들이 제가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용적 표현과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할 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그 모습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음행제를 범하고 있는 여인 음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너무 여인들이요 너무 기분 나빠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놓은 다음 납조각을 에바 이 뚜껑에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인이 에바 속에 들어가서 꼽짝 못하게 된 모습을 상상하면 됩니다 큰 그릇 속에 여인이 턱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납조각으로 앞에 아구리, 그걸 퍽덮어버려퍽덮어버려 그게 상상하면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그 악, 영인이 에바 속에 들어갔으니까 꽉 찼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큰 에바도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게 꽉 차지. 그건 뭘 말하냐? 이 죄의 불량이 에바 속에 꽉 차서 더 이상 없쩔수 없게 된 상황. 이스라엘의 상태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 너무 창거를 했다는 거, 너무 가득했다는 거.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무슨 악을 행하, 행했기에 그처럼 심각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겁니까? 첫째는 부도덕한 상행이, 부도덕한 상행이, 따라 부도덕한 상행이. 자이무 말이에요? 에바는 공부를참량하는 용기잖아요. 바구니 같은 것. 따라서 에바 속 여인의 환상은 상업적인 거래에 있어서 저들의 불성실한 잘못된 행위, 범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장사할 때 속이는 것, 부정한 거래 이런 것만 당시에 부도덕한 상행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부도덕한 상행위들이. 그 에바는 이제 곡물을 청량하고 곡물을 달아서 팔고 하는데 이 상거래에 사용되었던 그릇이다. 그그 그 그릇 안에 여인이 악이 꽉 찼다. 상행위 하는데, 장사 하는데, 돈 벌어 먹고 사는데 부정한 짓을 계속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또 설명해 드릴까요? 자, 여인은 뭘 상징하던더라? 악, 네, 죄를 상징한다. 에바 속에 여인이 들었어, 꽉 찼어. 제가 꽉찬 상태다. 그러면 그 여인이 무슨 지금 죄를 갖고 있느냐? 무슨 죄를 상징하느냐? 에바는 당시에 상행위 때 쓰이던 도구 그릇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에서 먹고 살았을 때 상행위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부도덕하고 부정직하고 서로 속이고 갈치하고 떼먹고 장사할 때 이런 어떤 부도덕한 상행위 이게 당시에 사회 속에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우상 숭배입니다. 무슨 말이냐 에바는 당시에 또한 우상을 보관할 때 쓰던 그릇이었다고 그래요 이 그릇이 또한 두 가지 용도가 있었던 거예요 큰 그릇은 곡물을 달아서 팔고 달고 하는데 썼다면 작은 에바가 있어요 작은, 에바. 작은 에바는 작은 에바 요만한 우상들 그거 딱 보관하는데 이 에바 그릇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씩 우상을 숨길 필요가 있을 때 우상을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이 에바를 사용했다 심지어 도장곽 속에 들어가는 소형 우상, 우상도 있었대 도장곽 얼마나 작습니까? 그 안에 도장만한 우상들을 보관했다는 그러므로 당시에 종종 에바박스는 우상을 옮기고 우상을 보관하고 그래서 그 에바 뚜껑 만들어 탁 열어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이 가나 탁 들어가 희희닥거리고 이런데 그 에바가 사용되었다. 한마디로 이건 뭘또 상징하느냐. 우상 숭배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로 70년 동안 유배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폴에서 해방돼서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더 나가고 싶어요. 아니 그것보다 더 보편적으로 당시 생존에 급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나 없이 붙들고 있었던 가장 커다란 우상은 뭐냐? 탐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탐심. 한번 탐심. 생존에 발부둥 치다 보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막 찾아들은 거예요. 그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던 가장 강력한 우상이었죠 그 물질에 대한 소유욕, 탐심, 탐욕 그러니까 도둑질 하는 거죠 왜 우상을 보관하나이 우상이 혹시 나에게 어떤 그런 어떤 기복적인 복을 주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죠 일종의 탐심의 영역에서 우상을 지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탐심은 우리 시대 최고의 우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건 그 시대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구약시대는 가시적인 형상으로서의 우상 숭배를 경계했지만 신약시대는 사정이 다릅니다 자 골로세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지적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은 우상 숭배라 우상 그러니까 지금도 이 시대 사람들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뭐냐? 탐심, 탐심. 마음의 욕심을 못버리는 것. 우상의 정의는 뭡니까? 우상의 정의. 우상이라뭘 말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잘안 보이게 되는 것. 이거 우상이죠. 그거 한번 빠지면 교회 잘 나오던 사람이 그한번 어머, 어디 빠지면 교회는 안 나와. 금요일날 나오던 사람이 무엇에 한번 빠지게 되면 금율로 안 보인다고 그 무엇이 우상이죠 우상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사의 장애되는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사의 직행대로가 열려야 되고 시원의 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사의 관계가 자꾸 걸림이 돼잘안보여 하나님 한 번씩 하나님이 가려져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우상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내 마음을 뺏어가는 내 마음의 초점을 계속 흩뜨려버리고 나누지게 만드는, 아니 하나님 인상으로 집착하게 만드는. 금요날 막 축구 경기하면 금욕이 되고 뭐 그거 봐야 돼. 남자들 좀봐야 되는. 뭐 우리 금욕이도 나오는 분들은 그런지 않습니다. 저 남자도 이제는 안 그러시죠. <웃음> 그게 먼저 그게 우상인 거죠 우상. 여러분 이. 탐심이 무엇보다 강적 강력한 우상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손바게 여러분 안에는 우상이 떠나가기를 춘파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잘안 보이는 것이 어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과 나사의장애되는 요인들이 날마다 치워지고 제거되고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더 연결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도 물질에 집착하다 보니까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시원 땅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멀어지더라 그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뭐냐 우상 숭배죠 그것이 꽉 찼더라 꽉 찼더라 그러니까 그것이 차니까 뭐 성전 짓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려봐야지 그런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드려보고 싶으면 성전 짓는 일부터 할거지요 정말 기도를 온전히 하고 싶으면 기도의 집을 세울 건데 그게 왜 안되느냐 바로 탐심 우상 하나님을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가려지는 그것에 더 많이 막 이니까 하나님이 이런 뒷전으로 밀려가 버리고 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도 물질에 집착하다 보니까 서서히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죠 만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이 에바 속 여인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죄악에서 돌이켜서 바르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자, 그러나 만일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단 경고가 오늘 이어져요. 구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까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적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겐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 바람이 있더라 후, 그들이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와. 자 이번 구절에 보니까 두 여인이 나와요. 근데그두 여인의 모습이 어때요? 학의 날개가 붙은 두 여인의 모습이 환상 속에 그려졌어요. 자 여기서 이 학의 날개는 날아가기 위해서 재빠른 어떤 동작을 취하고 있는 이두 여인은 하나님의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천사인데 어떤 천사냐? 천사 중에 돕는 천사가 있고 싸움하는 천사가 있고, 메신저가 있고, 또 하나는요, 심판하는 천사도 있어요. 아멘이 있습니까? 지금 이 여기 나오는 이두 여인은, 하게 날개 같은 날개가 달린 이 여인은, 심판하기 위해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천사입니다. 심판하기 위해. 아, 굉장히 소름이 돋죠? 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보세요.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자 에바를 번쩍 천지사에 들어가지고 어디로 지금 옮겨가는 게 에바를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 옮겨가는 땅이 어디냐 11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중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오물게 되리라 하더라 자 천사들이 죄악을 상징하는 에바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데 그옮겨가 땅이 무슨 땅? 신할 땅 신할 땅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바벨론으로 옮겨가더라는 거죠 그 죄악을 자 여기서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에바가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과거적 해석 따라 과거적 해석 이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 범죄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갔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쪽 유단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과거의 그 역사적 사실을 환기시켜 주면서 뭐라는 경고를 주냐? 만일 지금도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로 악을 창궐하게 만든다면 부덕한 도상행위와 사회, 그런 부정직한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나간다면 그와 같은 현상, 포로로 잡혀갔던 옛날의 그 과거의 역사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첫 번째 해석 너과거에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게 당했지 않냐 그것또 온다, 또 온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 과거적 해석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또 한가의 해석에 주목을 합니다. 그것이 미래적 해석입니다. 따 미래적 해석. 이거 뭐냐? 이스라엘 땅 안에 있던 죄가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정결케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죄악을 옮기시는 거예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죄악의 중심이 바벨론으로 옮겨가면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심판하실 터인데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처럼 나중에 이방인들도 심판하게 될 것을 보이신 장면인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9절, 10절, 11절이 이 환상은 환상의 이중성이 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죄악을 경고하면서 심판을 경고하면서 또 하나는 미래적 해석 미래적 이중서 뭐냐 이 환상은 마지막 때 죄악의 시스템을 바벨론으로 옮기는 것 할렐루야 후와 이게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나와요 마지막 심판은 큰성바벨론에때리십니다 바벨론의 모든 우상의 시스템들이 그게 다 집중하게 돼요 다 모이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는 바벨론입니다 지금 그 장면이다 요한계시록 17장 장면이다 다음에 여러분 시간 되시면 요한계시록 17장 1 8절 음녀 큰 바벨론 성이여 망하였도다망하였도다 음녀라고 지칭하고요 그게 보면 이스가리에 나오는 부도덕한 상행이가 그대로 나와요 우상 숭배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서 이 죄악의 시스템 경제 이 악의 시스템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도성에 완전히 모이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을 때리신 장소가 큰성 바벨론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악한 지구적 경제 종교 시스템의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 17장이에요 그래서 이 에바소 여인의 환상은 가까이 있는 심판과 먼 미래에 있을 마지막 심판을 게시하는 내용이다 오늘 우리 교육자 회의하면서 요한계시록 17장 읽었어요. 허, 제가 17장 이거 준비하면서 우와, 또 주시네? 어, 무섭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운 책이니다 요한계시로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 최후의 심판의 장소는 큰 바벨론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 바벨론을 죄송합니다. 여자로 또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웃음> 그 바벨론의 제약이 오늘 이스그에 나오는 제약과 똑같아요. 부도덕한 행위, 우상 숭배 이거는 어느 시대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악이라, 이는 악이라 그러면서 그 마지막 바벨론을 때리시고 심판함으로 지구상의 심판이 종결되는 그래서 이 스가리오장의 90, 11은 굉장히 미래적인 굉장히 예언적인 이 환상의 부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회복과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다섯 번째 환상까지 나와있죠. 그런데 비록, 잘 들으세요. 그런 놀라운 약속과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해도 그 복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 그 복을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이 거룩을 소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보물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사람마다, 저마다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복받기에 합당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맞습니까?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의 복이 담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기 이전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하나님 앞에 정말 복과 약속과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더정결게 되는 이 신앙의 성화 작업, 성화의 작업, 이 성화의 이 은혜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회복과 함께. 성결을 당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다. 축복과 함께 거룩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믿습니까? 회복과 함께 성결을 당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다. 그이 메시지를 우리 환상을 통해서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정말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부르심 앞에 온전히 정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또한 가지 기로선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한 복을 받게 합당한 사람 그룹한 사람으로 더욱 준비되고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메시지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한상에 들어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아멘. 오늘 복을 받게 합당한 그릇을 준비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고요. 오늘도 우리 앞에 나와서 더 기도 많이 더 받으세요. 네, 오늘도 오늘은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손을 앞으로 다합시다 두루마리 환상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심판의 메시지죠 하나님 말씀의 활동성 말씀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구원의 복과 은혜와 약속과 축복이 있지만 또 하나는 심판과 저주가 있다는 사실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활동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나의 구원과 생명의 복을 빚어갈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안에 정결치 못한 것을 갈아엎어버리고 말씀으로 청결하게 되는 역사가 또한 책에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모두 다 탐심으로 하나님이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가려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엉뚱한 대로 가요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입니다 그것이 혹시 에바 속에 여인이 꽉찬 것처럼 내 아니 그 탐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갈아엎으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깨뜨리시길 축복합니다 행복과 함성 께 그룩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축복과 함께 성결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메시지가 내 안에 고스란히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복을 받게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